오케이, y I'm g o 어 n g 바로 돼 바로 돌아가 e h 어, 맞네. 어. 근데, 근데 브이로그 찍거나 이런 게 정말 편해 the house. I'm g o i 이 g to go to the house. I'm g 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?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 m going to 그럼 일단 먹는 거에 집중을 해볼게요. 모이자마자 먹으러 온 것도 대단한데 음식 나오자마자 뜯다 다시 사라 왜 그래, 안올리더라 어. 그게 너 문제다 야벅차 빨리 <웃음> 용기 잘네 저를 수복빵 찍어 나갔어 수복빵 아니? 보자너팀거든나먹고싶 어. <목소리도> 아, 그래, 그냥 그냥 거 한번돌아봐이 <�warm outdated> <voulaisbeeping> <몰려라> 저거 지냐고. 꺾인 건가? 응. 어. 어. 어. 어. 네야나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어. 야, 안에, 안에 가지 말고, <웃음> 밖에서 먹자, <웃음> 먹을 거. <거를. 웃음> 안은 아니다. <웃음> <웃음> 가자. 그 정도 분위기는. 여기도 화면이쁘겠다 불켜 화면. 아. 이거 뭐라 그아 맞다. 이번에 그 쓰다 아, 아다 어허허좀 어, 어, 어, 느끼나. 이건 광각으로 표현 오케이. 아니, 8K 말고. 그게 아, 피아노네. 아, <웃음> 나 진짜 사진 하나 찍기 위한 노력이됐진 <웃음> 어, 더 보자. 화살로 내려가야겠다. 살이쁘다말이지장데나간다 나간지가 뭐나 확실하나? 확실하나? 음. 야, 이제 친구 부사 하나 건져 주겠다고, 뭐 하는 짓이고, 근데, 나왜안 그거죠? 어, 케 어, 오케이 오케이. 오, 어, 어, 어, 어, 어, 아 어, 또네가 찍는다, 잘 찍어. 자, 그러면. 1,200, 3 이쁘네, 밤 되니까. 어차피 아, 밤에 찍어도 잘 나오긴 해. 지금은 사실에 로봇 찍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카페 거리도 이쁘다. 아, 네. 제가, 나무가 되게 특이한데 뭐지 이거어 아아... 어. 아 뭐지 아아 아, 아 원래 이렇게 사람이 없어? 아 <웃음> 분위기 발가루 그 어디? 이게어서 왔다 이게 김밥 <웃음> 어, thank you, thank you. <웃음> <와>. <웃음> 이게 그 유명한 진주의 땡촌이구나 아, 이거 <웃음> 是嗎